이게 무슨 소리야? <웃음> 지금 몇 시지? 아 음. 벌써 오후 2시잖아? 너무 늦게 까지잤네 물이나 마셔야겠다 음 아, 맛있는 요리, 냄, 요리가, 요리 냄새가 나네 어? 아이 여보 일어났어요? 곤이 자길래 일부러 함께 웠어요 아, 점심 준비 곧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요 음 근데 여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 오늘 무슨 날이야? 어? 아니 응. 잊었어요? 오늘 저녁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시기로 했잖아요 아니, 저녁 메뉴 재료 미리 손질 좀 해두느라 좀 집이 어지럽게 됐어요 음. 아! 아! 그랬었지! 아이 그런 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여보도 참음 요새 일이 바빠서 그런지 이것저것 깜빡깜빡하네 음 그래요 아 배고프죠? 벌써 점심시간인데 얼른 앉아요 여기 아 여기가 물갈 아이 얼른 앉아서 밥 먹어. 근데 오빠는 왜안 내려와? 음? 방에 오빠 없던데? 난 오빠가 방에 없길래 벌써 거실로 내려온 줄 알았지. 음? 방에 없다고? 음, 안방에도 없더, 없던데? 아, 그러고 보니, 아까 잠깐 아침에 깼을 때 오빠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렸어. 뭐? 대체 어디간거지? 오빠 친구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나갔을리도 없고 허, 설마! 오빠 가출한거 아냐? 가..가..가..가출이라니! 아, 아니 왜!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! 김이야 게임 그만하고 내려와서 밥먹어! 리아야 밥먹으라니까! 나 지금 내려가요! 빨리! 아유, 누구 닮았길래 저렇게 게임을 좋아할까? 음, <웃음> 딱 모면 몰라. 아빠잖아, 아빠. 할아버지가 그랬어. 아빠도 어릴 적에 오락실 다닌다고 학교 빼먹고 그런 거. 아우, <웃음> 아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. 아유, 중요한 순간이고 뭐고 앉아서 저녁이나 먹어. 음, 자. 여기! 으아. 와 오늘 저녁은 칼국수네? 맛있겠다! 야. 그래 많이 먹어, 요리야! 당신도 많이 먹어요, 리아도 많이 먹고! 음잘 먹을게! 잘 먹겠습니다! 음. 음, 음, 음. 음. <웃음> 어. 얼큰하는구나, 이거! 음. 그쵸? 오늘따라 칼국수가 얼큰하게 잘 됐네, 그치 않아요? 음. 음 맛있다!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네요 음. 음? 근데 리아는 왜안 먹고 밥만 쳐다보고 있어? <웃음> 엄마 왜 나는 항상 밥이 당근이에요? 어? 1년 365일 하루하루 매번 끼니 때마다 제 마음은 왜 당근이냐고요 아이, 그거야 네가 전에 당근이 너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음. 전 그런 적 없어요 당근이 너무 좋다고 하던 건 요루루 아니에요? 에? 얘 토끼잖아요 음, 음, 음, 음, 그러고보니 음, 옛날에 내 당근 엄청 먹었잖아 음,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, 어? 그런가? 아이 그럼 엄마가 요루랑 리아랑 헷갈렸나보네 음, 음. 그럴 수 있지. <웃음> 음, <웃음> 음, <웃음> 음, 맛있다. 음. 음. 아이, 그래, 뭘그렇게 뭐, 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, 기분 상이할 거야? 어, 밥이나 먹어! <웃음> 음. <웃음> 정말 정말 너무 하세요!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음? 야요루루뭐 이런걸로 기분 상해하고 그러냐고? 네가 1년 365일 당근을 안 먹어 봤어 그런 소리가 나오지? 어, 어. 가만 보면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참 관심 없는 거 알아요? 저번에 내 옷이라면서 사온 옷도 요르르 사이즈였고 맨날 요루루 푸딩만 사주고 아니 내 거라고 사줘도 오빠가 다 먹잖아 그래 가족끼리 네거내거가 어딨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정말 정말 다들 너무하세요 응? <웃음> 음... 음... 어, 그, 그, 그, 그, 그러고보니 그런일이 있었지 음... 어, 어, 맞다 리아 이녀석 어제일로 맘상해서 정말 집 나간거 아니야? 요루가 3층에 올라갔던 시간이 몇 시쯤이야? 어, 오전 6시쯤? 지금이 오후 2시니까, 그때부터 집에 없었던 거면, 벌써 8시가째 사라진 거잖아! 어, 어, 어, 어, 진정해, 여보. 일단,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고. 그래 일단 근처 경찰서부터 가보자 오빠가 길 잃어서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어, 그럼 요 근처 경찰서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어, 여보 진정하고 우선 요루루 말대로 경찰서부터 가보자고 룰리아야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미리아이 녀석 <웃음> 아유 우리 리아가 어디서 배를 꿈취하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아 여보 아, 아이 괜찮을 거야 아, 리아는 괜찮을 거야 빨리 가보자고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엄마는 못산다 리아 없이 못살아 엄마가 확 찍어버릴 거 아, 여보, 여보, 저기 차 온다, 차 와. 빨리 일어나. 아, 아, 알았어요. 레아야. <웃음>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? 아이, 그, 없어. 그런 일 없어. 빨리 들어가자고. 괜찮을, 괜찮을 거야, 엄마. <웃음> 엄마! 어? 어? 어? 어? 어? 다들 왜 경찰서 앞에 있어? 어디요?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? 왜, 왜 이래? 아! 이빨이 빨리! 가리 빨리! 음, 빨리! 음. 아리아무리소리해도 그렇지? 그렇게 가출해버리면리떡하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? 그래 오빠! 오빠 오, 문리 빨리! 빨리! 빨리! 빨 음, 너?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땐 정말 혼쭐을 내줄 거니까 아이 잠깐! 잠깐! 아니, 다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어? 무슨 소리? 응. 응. 어, 엄마가 가 있으라고 했잖아요! 그.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기억 안 나요? 아 아침에! 으악. 으악. 어? 아침에 일어나니 기분이 엄청 좋은걸? 음 오전 5시면 너무 일찍인가? 음, 뭐 어때? 일찍 일어는 벌레가 새를 잡는다고 하잖아 하. 아이 그나저나 배고프네 어제 저녁을 먹는도 많은 동에서 그런가 엄마한테 살짝 뭐 없냐고 물어봐야겠다 엄마, 엄마. 나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어흥 응, 응. 어제 먹고 잤잖아 저녁에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임 헝그리 지금 몇 시인데 몇 시인데 아, 다섯 시야 어흥 자섯 시 밖에 안 됐잖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어 어째 일찍 자서 그런가 일찍 눈이 떠떠 떠졌어요 어 아유. 아 아니면은 음, 리아야 음. 할머니 댁에 가 있던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시잖아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가 있어 알겠어요 <놀람> <놀람> <놀람> 택시 타고 가도 되죠 <놀람> 음 아무튼 사잖아요 엄마 돈 있으니까 거 꺼내가 <목소리> 얼마 있는지도 아니까 만원만 꺼내가야 했는데 하는... 아... <목소리> 아... 야! 르 아! 왜? 아... 나 지금 그랜마들 댁에 갈 건데 너도 갈래? 아니... 제 거야... 아이 그래 알았어 뭐나 혼자 가면 되지 뭐 <웃음> <웃음> 나잇 <나이>. 어? <웃음> 아? 어... 어... 그랬었지 아니, 너무 잠결이어서 잊고 있었네 나도... 까먹고 있었어 나도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까먹어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져요 관심 좀 워낙 오빠가 존재감이 없잖아 그쵸 엄마 아빠? 아 그럼 그럼 그..그러니까 다들 너무 하세요 진짜 가출할 거예요 아 리야 미안해. 음. 아 집에 네.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집에 어? 가자. 그래 그래. 리야 오늘은 저녁 뭐 먹을래? 아야 좀 맛있는 걸 내주셔야 돼요. 그럼 오늘 저녁은 당근탕. 아 좋을게요. <웃음> 에 오. 어. 안. 아.